오늘은 어, 요르단에서 둘째날입니다. 오늘은 그 패키지 그룹으로 같이 움직일 예정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느보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을 받았다는 느보산 그리고 사해, 그리고 암만성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있네요. 저는 지금 3분 전이에요. 집합 3분 전이라서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어. 늦진 않았지만 빨리 갑시다. 지금은 제라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가봅시다. 뭔가 해줬겠어. 이게나 봐야 워터탱크 수가 물이 여기서 너무 열로와서 열로 있었어 여기 앉아서 먹어야 돼 장입니뭐 하고 있 관광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갑니다. 진짜 덥고 먼지가 많다 근데 진짜 너무 멋있네요 이게 규모가 너무너무 큰 이런 유적지가 많다 보니까 이 사진에는 이렇게 크고 웅장한 느낌이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쉽네요 네. Okay. 여기는 사해에 있는 리조트인데요. 안 보이나? 여기 뒤에가 사해고, 여기 앞에 리조트 수영장이 있는데, 사해에서 놀다가, 여기 리조트에서 수영을 하고, 신나게 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 가지 안 좋은 게, 물이 너무, 뜨거웠어요. 미지근에서 수영을 하면은 막 땀이 더 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사회도 너무 너무 뜨겁고 지금 거의 발바닥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엄마 재밌었어? 지금 너무 더워. 너무 덥지. 목 말라. 탈수 걸릴 것 같아. 유보산 우와 올리브 이제 렇게 더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기 안에 있는 모자이크도 너무 신기하고 이 교회가 주는 독특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가 분위기가 괜찮네요. 음. I d l 앞달린 몰에 왔습니다. 내일 갑자기 와디무집에 가게 돼가지고 그 계곡 트레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곡 트레킹을할 만한 준비물을 하나도 안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좀 보고 쇼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되게 여기 엄청 큰 몰인데 약간 엄청 여의도 IFC몰 이런데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큰 몰입니다. 한돌아 여러분, 저는 완전 지쳤습니다. <웃음> 오늘 진짜 많이 탄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의 일정을 다시 얘기 드리자면 오늘 일정이 좀 계속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제라시에 갔었고 그 제라시에서 굉장히 넓고 광활한 웅장한 로마시대 때 유적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 사해에 가서 사해 데드시 리조트인가? 거기 가서 그 리조트 앞에 있는 사해 해변 뭐 호수니까 해변은 아니지만 그쪽에 가서 수영도 하고 워드팩도 하고 이랬는데 진짜 발바닥이 다 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뜨거웠거든요 진짜 너무 뜨거웠고 그 호수 물도 진짜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너무 뜨겁더라고요 너무 더웠어요 진짜 더웠고 막 이글이글 장렬하는 태양에 막 덥고 이랬는데 진짜 무, 몸이 정말 잘 뜨긴 해요 온몸에 군명조끼를 입은 것처럼 몸이 진짜 잘뜨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짜다 못해 써요. 갖고 잘 잘못해갖고 입에 이만큼 들어갔는데 너무 쓰고 여기 입술이 너무 쓰라린 거예요. 갖고 물로 헹궈내는데 거기 앞에 이제 샤워기가 있거든요. 조금 걸어 올라가면 근데 거기에 있는 물도 짜요. 그러니까 살짝 짜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머드팩도 해보고 이것저것하고그 리조트에 있는 풀을 쓸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 리조트. 풀에서 수영을 하는데 리조트 야외 수영장에 있는 물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니까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너무 더웠어요. 진짜 너무 좋고 좋았지만 물놀이를 하기에는 정말 최악으로 더웠다는 그런 사회체험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제라시는 진짜 너무 웅장하고 멋져서 그 유적에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제라시를 계속 걸어 다니면서 그 로마 시대 때그 시대 때이모 여기 장수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계속 상상을 하게 되는 그때 그 시절의 이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가 완전히 완전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상상하게 되고 되게 보고 싶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무튼 갑자기 제라씨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사회에서 아무튼 신나게 놀았어요. 물놀이 신나게 하고 했는데 씻는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제대로 저는 샴푸랑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갔는데 그런 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물로만 대충 헹구고 다음 장소인 누보산에 갔었는데 누보산은 뭐 딱히 별건 없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모자이크가 좀 신기하고 그 교회 자체 분위기가 조금 좀 신성하고 아기자기하고 좀 안전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갑자기 저희가 내일 일정이 하나가 추가돼서 그 물이 있는 계곡을 트레킹을 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거기가 어... 와디무집 이라는 데가 갑자기 급 추가 돼 가지고 내일원래 페트라를 가서 페트라를 이틀 동안 보는 일정이었는데 같이 가신 어떤 아버님께서 페트라를 이틀 안 보고 다른 데 가면 안 되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 가지고 와디무집이 추가가 됐어요 두 시간 동안 계곡 트래킹을 하는 거라서 물에 들어가야 돼 가지고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쇼핑 센터에 가서 그 쇼핑을 했어요 네. <웃음> 그랬습니다.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네요. 내일 계곡 트레킹이 굉장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저는 이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